할 수가 없다. 여기 이 자리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군요. 싹사리 중이시 그러니까 여기도 눈에 띄는 건 많이 없는데 잘잘한 게 엄청 많아 이 지금 그나마 물이 들어와서 물 나가면 바닷가도 엄청 많은데 에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은 허리 펴기가 쉽지 않아서 는거 같아 어? 아니 여러분 12시가 지났습니다. 12시가 되면 신데렐라도 집에 가는데 빨리 마무리 하세요. 미련을 버리시고 다음에 와서 또 화이팅 합시다. 단체 사진 찍을 때는 밀착 밀착. 보, 사진 찍는 사람이 피가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증샷 맛집입니다. 빨리 인증샷 찍으세요. 많이 올려서 많이 알리셔야 됩니다. 아 쓰레기 많은 거 <웃음> <웃음>